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야드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한 제품은 가품이고 한 제품은 진품입니다 진가품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고야드의 특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폴스드윙 대표님 상함도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네, 오늘도 폴스드윙 대표님과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고야드 생루이백입니다. PM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GM 사이즈 큰 것도 있고 음,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 보통 여성 작은 사이즈는 사이즈가 몇이죠? 사이즈 를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아, GM 사이즈 이것도 똑같이 GM 사이즈인가요? 같이? 똑같이 PM 사이즈. 아, PM 사이즈. 네. 영수증에 PML 이라고 되어 있네요. 큰 거는 GM입니다. GM 입니다. 아, G. 네. 가로, 세로 한번 재 볼까요? 가로, 바닥, 가로 34cm 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로 26cm 정도 나옵니다. 네. 26cm 정도 나오고, 위에 가로가 조금 더클수 있습니다. 위에 가로는 40cm 4 7 정도 나옵니다. 47. 47cm. 네. 47cm 정도 저 사이즈는 같은거죠. 네. 이게 이제 PM 사이즈. 명품 브랜드는 백이나 지갑에 모든 이름이 붙어 있듯이 얘도 역시 생루이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야드가 가죽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죽이 아니고요 넘겨 보시면은 이좀 거칠거칠한 이면 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페인트칠을 몇 겹을 반복해서 하다가 그 위에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해서 Y자를 이렇게 로고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Y자 패턴으로. 아, 이게 고야드의 Y의 Y. 네, 고야드의 Y. 근데 이그 처음에는 이게 패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패턴을 두 종류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네. 두 부분을 나오고, 그리고 요 중간에 고야드, 고야드, 이렇게 요것도 그려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야드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방 끝 위에 이 카, 카우 하이드라고 이제 뭐 루이비통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줄 부분, 이 부분은 가죽입니다. 이 부분은 가죽이에요. 아, 이 줄은 가죽이에요? 응, 줄과 이 끝에 이렇게 마무리해 놓은 부분.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도 내부에 보면 아, 천, 천이고, 네, 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죽. 그리고 가장 유심히 우리가 자세히 확인하고 있는 파우치 내부에, 가방은 파우치 내부 어, 플랩 안쪽에, 뚜껑 안쪽에 고야드, 어, 생산국하고 페리스 에서 이렇게 로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 보는 것이 이 고야드 와이자 패턴하고 로고하고 이 로고 각인 폰트를 저희가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랩에 보면 앞뒤, 앞부분과 뒷부분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요약을 칠해 놓은 음, 이게 아 이게 가죽인 거죠? 가죽 두개 네, 붙여가지고, 두 개를 붙여가지고 유약을, 붙여서 유약을 붙여서 유약을 칠해놓은 건데 음, 살짝 보시면 티가 나긴 하네요, 네, 네. 살짝 두 개가 붙어있던 게 티가 나고 네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얇아지 약을 고 점점 좀 음. 조금 두꺼워지는 그런 음.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 디테일인가요? <웃음> 고야드의 디테일.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 가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 그레이 색상으로 똑같습니다. 네 마이자 패턴 고야드 그다음에 내부에 보시면 똑같이 면으로 되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스트랩 되어 있고.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경우에는 합성피혁으로 제작해서 이 가죽으로 카우하이드를 하는데 이 고야드 가방은 지금 천 가방이라는 거, 음. 천 가방이 이 두꺼운 면에다가 아마도 조금 떨어집니다. 음. 여기 보시다 보시다시피 이 모서리 보면은 좀 빨리 닳는 이제 그런 달아버립니다 이렇게 조금 그런 이거는 좀 사용감이 있네요. 둘다 사용감 있습니다. 둘다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모야드에서 발행하는 북넷 폭넷입니다. 이런 거, 이거는 진품과 관련된 진품과 같이 있었던거죠? 네, 진품과 있었던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음, 이제품자체가 진품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수증. 어, 개인정보는 조금 해주세요. 네. 네. 영수증 이렇게. 아, 2015년 제품이네요. 네, 2015년도 어, 고야드 매장에서 구매한고 우리나라 매장에서 구매한 건가요? 네네.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는이요 음, 아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이 베개는 지금 더스트가 있어서 더스트. 그리고 조금 요즘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2019년도, 18년도 바뀌었는데 요거 15년대 제품이어서 색, 색상이나 이런 게 조금 옛날스럽네요. 러운데 음. 그런데 뭐, 고야드 이런 로고는 괜찮고요. 요거는 음, 더스트 없이 그런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어느 게 진품이죠? 이걸 가져다 놓는 곳이 진품 아닌가요? <웃음> <웃음> 고야들을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 그리고 고야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패턴을 보고 아셨을 거예요. 요 제품이 가품이고요. 요 제품이 진품입니다. 진품이고. 이제 가장 이제 티 나는 가장 확실연하게티 나는 모습은 여기 로고에서 로고에서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폰트가 다릅니다. 네. 폰트가 다르고 근데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거의 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정품 폰도와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음 자세히 보시면 이 Y 자 패턴과 이 Y 자 패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손으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만져보시는 것과 이렇게 만져보시는 여기가 훨씬 더도돌도돌한 음.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린트에서 쭉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살짝 도돌도돌한 감이 있지만 이 정품하고는 확연히 실물로 음. 만져보면 다릅니다. 확실히 실물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네. 하는 실물 말씀이시죠? 실물 감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 보여 드리고 싶은것 지금 이 정품 스트랩은 2015년도 이후에 계속 사용하셨지만 여기 지금 유약 바른 부분하고 앞뒤 이 가죽부분이 뭐 음, 거니 그냥 지금 15 16 17 18 19 5년, 5년. 정도 사용했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이 제품은 아. 보시면 가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살짝 얹어 놓은 뭐 비닐인지 가죽인지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는 아, 네. 지금. 그 가죽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게 아니고 아니고. 그한 네. 통으로 되어 있고 음... 통 위에다가 이걸 지금 얇게 가죽 같은 걸 붙여 놓고 여기다 유약을 칠한 것 같이 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지금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네. 여기는 손잡이 손을 잡으면서 계속 쓰니까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만 봐도 가품이라는 걸알수 있죠 네. 근데 처음 만약에 가품을 막사 갖고 와서 새 제품이라면 패턴과 고야드 로고와 뭐 이런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런건 안되나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죽이 두 개가 뭉쳐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약간 티가 이렇게 나거든요. 네네, 가운데. 네. 반면에 이건 혹시, 혹시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 이것도 증가품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는 거죠? 음. 하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음. 하나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가죽을 붙이고 여기다 가죽을 붙여서 오래 사용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네네, 네네. 들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밖에 이쪽 재질이 다르다는 거네요. 한 면이랑 안쪽과. 그렇 안쪽과 바깥이 음,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그냥 통 통으로 어. 통으로 되어 있고 이이 박음질이 그냥 안으로 같이 묶은 박음, 박음질이고 네네. 붙여서 이렇게 요약을 발라 놓은 음, 상태입니다. 약간의 디테일이 다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종류의 생루이백. 하나는 진품, 하나는 가품 제품을 비교해 보고 보야드 제품에 대한 특성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폴수도인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